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네, 오늘은 뭐랄까 고민하면서 방송을 켰는데요. 네, <웃음> 방송을 켜도 할게 없다는 건 함정입니다. 네, 아. 뭐하지? 아, 일단 스티을 켜보기로 할 건데, 아, 진짜 할거 없어. 정말 더럽게 할거 없어. 아, 제가 게임을 또 싫어하거든요. 게임을 싫어해가지고. 제가. 게임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게임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역시나 스팀을 스팀에 게임이 한540몇 개가 있거든요 540몇 개가 있는데 게임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뭐가 업데이트 중이니? 하... 뭐하지? 아 스팀 스팀이 한 번씩 마이 가버려요 이렇게 스팀이 한 번씩 마이 가버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 스트레스 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스팀이 마이 가버려가지고 지금 아 스팀 꺼져 이게 지금 스팀이 나한테는 굉장히 기... 귀찮아 뭐하지? 몬헌은 하자니 솔직히 몬헌이나 네임보우식스라고 싶은데요 네임보우식스나 몬헌을 하고 싶은데 그게 몬헌이나 네임보우식스 같은 경우에는 어. Maybe? 제가 아마도 이게 <웃음> 그래픽카드, 메모리, 가딸려가지고 아마, 안될거예요안돼 서, 제가, 어, 안돼 서, 어선어 할까? 떤 어떤, 어 아, 어뭐 썬더가 지금 썬더도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접은지 좀 돼가지고 이걸 깔아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어 해보죠 하... 뭐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게임이라도 한번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게임을 하는데 이 지금 계속 깔... 아 이거 업데이트 중이구나 아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품질을 하이로 맞춰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네임보우식스도 커스텀으로 맞춰놓고 최고 사용으로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최고 사용으로 맞춰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고 사용을 맞춰두고 했다가는 이게 어, 오베이스튜디오도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제가 지금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웃음> 지금 아, 아비라라고 안티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 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거에다가 그거에다가 뭐 아비라에다가 위치 켜놓고 OBS 켜두고 뭐 게임도 켜두고 하니까 굉장히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어 일단은 커스텀으로 그냥 높은 수준만 맞춰놓고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서 굉장히 느리네요 아 집에 인터넷 빨랐으면 좋겠다 야발 아 야발 아, 텐션이 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텐션이 그냥 텐션이 저는 다른 스트링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아요 저는 게임을 할 때면 텐션이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전 게임을 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게임을 하면 그냥 어 멍해요 <웃음> 게임을 하면 멍해요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뭐 어, 마치 시간과 정시대방에 느껴져 있다고 보면 편해요, 저는. 그런, 그런 식이에요, 약간. <웃음> 저는 게임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어,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 이거는 뭐, 아 어,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귀찮음을 매우 많이 느껴가지고, 귀찮아요. 아, 게임 귀찮아. 이, 요것도, 뭐, 써야 되는데. 아 어, 지금 업데이트 되는 동안 잠시 노가리나 까고 있죠. 어 제가 썰이 좀 많아요. 썰이 많은데 제가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방송을 처음 시작한 대 계기가 되게 웃겨요. 웃긴 게제 주변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원래 본진이 유튜버잖아요. 본진이 유튜버여가지고 어 유튜브 쪽에서 논진 유튜버여가지고 유튜브에서 원래는 제가 만년필 영상을 찍어요 만년필 영상을 찍는데 거기서 친구가 그니까 러 유튜버 인 같은 유튜버인 친구가 어... 같은 유튜버인 친구가 그 말을 했어요 막 게임을 같이 하는데 그 친구는 게임 유튜버거든요 게임, 그 친구는 게임 유튜버여가지고 <웃음> 그 친구는 게임 유튜버여가지고 게임을 같이 자주 했어요 게임을 같이 자주 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마 저제 목소리가 들어간 거 물론 거기랑 여기랑 이름이 좀 달라가지고 아마 모르실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거기서 이름을 따르게 쓰거든요 물론 제 유튜브도 보시면 이름이 두 개인 걸알수 있지만 <웃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딸 이름을 써서 한단 말이 근데 그친구 하는 말이 와야 그러면 너 어, 트위치로 게임 해보는거 어떻겠냐 니 게임 겁나 싫어하긴 하는거 알긴 하는데 그렇게 게임 해보면 뭐 해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그래 y 가 이러다가 한한 한 달쯤 있다가 갑자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디스코코로 디스코드 연락이 와가지고 y 야야야야 야, 야, 야. 야니 네 트위치 방송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야 빨리 빨리 빨리 컴퓨터 켜봐 막 이러는 기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켰지? 컴퓨터 켰, 켰더니만 갑자기 디스코드로 이것저것 막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OBS도 깔고 트윗도 깔고 트윗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방송 세팅을 기본적인 세팅은 다맞췄어요 기본적인 세팅에 다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이트봇이라던가 싹독이라던가 이런 것다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친구도 원래 본진 유튜버라 가지고 모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하 <웃음>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전본진 유튜버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본진이 유튜브라서 아마 풀영상도 아마 다 유튜브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풀영상 다시보기 같은 거를 다 유튜브에 올릴 것 같은데 어 그거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귀찮아 그냥 파워 귀찮아 그냥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텐션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거아 아니 가지고 그냥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자마 <웃음> 자마 윈도우 잠시만요 풀 윈도우 일단은 워선더를 아, 할게요. 워선더를 지금 제가 어차피 할 게임도 없고 해서 워선더를 할 거긴 한데, 어, 워선더 이걸 하면 왜 있다 보냐? 잠깐만요. 뜨단 어? 왜웍선더가 안나오냐? 아 나왔다 웍선더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안되냐? 워선더를 하고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게임 장면로 캡쳐할게요 이거를 어딨니? 워선더 어딨니? 워선더 내가 워선더를 방송으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네 지금 탱크가 잠시만요 너는 왜 있고 너는 티거는 왜 있니 잠시만 내가 언제 티거를 뽑았지? <웃음> 언제 티거를 뽑았지? 와, 기억도 안 난다 약간 양쪽으로 그 뭐지? 아마 공백이 있을 거예요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 화면 조정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청자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 떠들면서 아마 한 시간 방송 한두 시간 방송하다가 끄고 아마 어... 그냥... 어... 유튜브 아마 유튜브 때문에 제가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돼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으러 갈거 유튜브 영상 찍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수집하기 위해서 가야 될것 같긴 한가 한데... 나갈 것 같긴 한데 야씨 이거 밑에 화면이 왜안보이냐 화면 끊기나? 나는 안 감기는데 그거를 최대한 설정을 조금 낮게 설정 했거든요 낮게 설정 했는데 이거 한국맵이네 이거 왜 한국맵이냐 한국매비? 여기가 한국맵이거든요 야너 뭐하냐 네 여기 진짜, 지금 시간대면 사우스 아프리카고 미국이 공안에 전부 다 고인물 밖에 없어요. 전부 고인물 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여기서 전부 다 저격할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저격할 거라서. 저도 저격을 하고 싶은데 전 저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야발. 큰일 났다. 깨웠다. 이걸, 이걸, 이거를 끼이네? 와, 어메이징 자, 계속 도와주는 팀원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끝하다가한 번씩 게임에 도움 안 된다고 그냥 딛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해요 그럴 때는 야, 저기 전투 한창인가 보다 아, 씨, 엿땘다 가발 게 문자가 왔는데 아마 제 친구일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제 친구일 거 같고. 친구야. 아, 이거 왜안 올라가죠? 마 바로 딸리니?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지금 이 시간이면 고인물들밖에 없거든요. 고인물들밖에 없는데 와, 고인물들의 훈한 정을 발견하다니 이거 이거 놀라운데. 원래 고인물들은 도움 안 되면 그냥 바로 버려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와주네. 와, 어메이징하다. 야, 고인물들아. 거인물도 훈훈하네 여기가 항공뱀인건 맞거든요 항공뱀인데 어... 잠시만요 저기 앞에 저기있다 저 앞에 저기있는데 어...바로 밑에 있네 언덕 밑에 있어가지고 저그 파이마이 오예행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저한테도 탄된거 같아요 아 배심 와 야발 와 진짜 야발 와야 이거를 저렇게 잡아버리네 야씨 이런 씨암딱 진짜 아 아, 근데 이게, 게임 자체가, 되게 고인물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이거를, 아, 아, 하기 싫어. 아, 하기 싫어. 아, 하기 싫어. 아, 짠다 아, 시청자나 많으면 그냥 노가리 까면서 그냥, 어? 시청자나 많으면 노가리나 까면서 그냥 놀 텐데, 아, 이거 수출도 없으니까 게임, 게임밖에 할 수도 없고, 와, 진짜 하기 싫어. 게임 하기 싫어, 와. 자꾸 이게 원래 보통 이렇게 저격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웃음> 원래 원래 이렇게 저격을 하는 게임이 아닌데, 이게 저격이 할 수밖에 없, 없어요. 이거 하다 보면... 와 근데 탱크로 저격한다는 거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물론 실제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기 또 있네? 아이다 아, 잡아놓고 이시 먹어주고. 저 프랑스 프랑스 전차거든요. 저 프랑스 전차인데 저게 진짜 개쓰레기예요. 저는 지금 독일 전차 타고 다니는데. 지금 저기 있는데, 저기 아마 지금 연막 뿌리고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저기 있다. 어, 잡았! <웃음> 야, 잡았는데, 이거를. 요걸 잡고 주네 전투기나 한번 타보죠. 전투기가. 전투기도 꽤 재밌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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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창모드로 띄워놓고 하다보니까 화면이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겁나 놀랬네 저거 지금 나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쎄한데 이거 가자마자 잡힐 것 같은데 네 yeah. е 이게 점령을 먹으면 돌이 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으려면 모르겠다. 실력이 딸려가지고 저기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기 지금 오고 있는데 저거 잡을 수 살란가 모르겠다 진짜 이거 랭크도 딸리는 차종이에요 지금 탱크에요 랭크로 딸려가지고 그냥 최대한 빨리 저 빨간색 게이지가 줄어들어서 그냥 아 저기있다 저기있는데 아 못썼다 이게 포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포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가지고 되게 긴장하면서 해야돼 되게 긴장하면서 해야되는데 C포인트 먹히고 있네요 근데 C포인트 지금 먹혀도 딱히 상관이 없는게 잠시만 바로 앞에 있다 오, oh, 쉣, 티거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티는 내가 못 잡는단 말이야. 어, 아! 티거는 제가 못 잡아요. 근데 아마 이거 이겼... 이길 거예요 아마 이길 거 같고 잠니요 아까 문자 와가지고 솔직히 게임이 지금 재미가 없어요 안 할래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흥미가 없어요 게임에는 게임 자체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저는 게임 자체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냥 한다 정도 지금 딱한명 보고 있는데, 한 명이 누군지도 모르겠거든요. 지금 트위치도 안 켜. 트위치 여기에 지금, 아, 모르겠다. 누가 보고 있냐. 아,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사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아, 근데 이거 왜안 떠! 아, 짜증나. 아,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거. 그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분명 채팅창 옆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 왜 없어졌지? 왜 없는지 모르겠다. 나 이거 어디서, 어디서 보냐. 분명 보름창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딨어? 아.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이런 짜증을 확확 내고 있는 상태인데. 자아뭐 그냥 뭐 노가리다 까자면 저 솔직히. 유튜브가 본진이란 말이에요 유튜브가 본진이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서 원래는 제가 방송이 아니라 원래 한 번씩 각다한 번씩 게임을 한 번씩 만들... 영상을 찍었어요 원래 게임 영상을 찍었는데 원래 게임 영상을 그렇게 찍었는데 어 디스코드한테 났었는데저진지 연락이 하나도 없더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어, 어 원래는 어 유튜브가 본진이란 말이죠 유튜브가 본진인데 유튜브가 본진이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만 하려고 했어요 유튜브만 하려고 했는데 뭐 친구가 갑자기 야너 트위치 해보는 거어떻했냐막 이래가지고 그냥 트위치로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해보기도 하고 그냥 뭐 트위치는 한 번씩 킬 거긴 한데 뭐 트위치 보실 분들은 뭐 보시는 건데 뭐안 보실 분 솔직히 말해서 안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보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할 말이 없거든요 되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채팅창도 조용하고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시청자도 안 늘고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글쩍글쩍거리고 있는데 뭐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편한 거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어 일단은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그니아 그러니까, 제가 그니까 영상을 영상을 찍기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그냥 어... 영상을 찍기 전에 그걸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집 대본? 대본 같은 거 만들 수 있거든요 대본 같은 거 만들어서 어..올릴 수 있는데 근데 요요 요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러 그.. 트위치 같은거는 전혀 그런거 할 수가 없으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뭐하니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요 시간만 때우면서 게임도 안하고 어1 3 1신님 안녕하세요 네. 와 드디어 시청자가 늘었어 와씨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중얼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 본질이 유튜브란 말이에요 유튜브란 말이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원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친구의 어 친구가 제가 그러니까 제 아는 유튜버 친구가 뜬금없이 트위치를 해보는 거 어떻겠냐 라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트위치는 사실 저한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트위치는 진짜 저한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가 대본을 짜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대본을 짜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사가지고 리뷰 그러니까 언박싱 하는 영상 아니면 대부분은 어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대본을 다 짜놓고 한단 말이에요 대본을 다 짜놓고 하는데 대본을 전부 짜놓고 하는데 트위치 같은 경우는 대본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순수하게 그냥 어자 방송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 이제 제 시청자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시청자들의 말을 딱 보면서 어딱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고 스트리머 잖아요 진짜 학고 잖아요 지금 시청자도 두 명밖에 없는 판국에 완전 학고의 어, 심지어 스트리밍이라고 해본 적이 있, 있냐라고 물어보면 스트리밍을 정말 예전에 정말 엄청나게 예전에 진짜 예전에 아프리카TV 시절에 한번 해봤어요 아프리카TV 그러니까 우가우가 시절에 우가우가 시절에 한번 해봤는데 우가우가 시절에 진짜 잠깐 해보고 말았어요 우가우가 시절에 잠깐 해보고 말았는데 어, 우가우가 시절에 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을 때니까, 어쨌든, 그때 꽤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우가우가, 우가오가에서 했을 때는, 우가우가는, 어, 중학교 2학년 때죠. 지금 제가 21살이니까, 거진 4년 전? 6년 전인데, 6년 전인가 4년 전이야. 어쨌든, 우가우가에서 했었는데, 우가우가에서, 그니까, 러 그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때 되게 마이크도 사고 뭐 캠도 사고 뭐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우가우가에서는 진짜 쫄딱 망했거든요 진짜 우가우가에서는 진짜 쫄딱 망한게 그때는 진짜 순전히 진짜 하고 싶다고 하고 싶어서 한건 맞긴 맞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한건 맞는데 되게 웃겼던 건 뭐냐면 그때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똑같이 우가우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가우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을 모아서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뭐어 누가 하자고 안하면 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자고 잘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팀 회의 하자 하도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어리다 보니까 팀 회의 하자고 해도 안하고 뭐 하자고 해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터트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터트려가지고 결국에 우가우가는 망했어요. 우가우가는 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중학교 2학년 넘어서 중학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쯤 돼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거진 한 지금 4년 정도 했는데 4년 정도 했는데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 수가 3,700만밖에 안 돼요. 4년 동안 했는데. 물론 중간에 제가 1년 정도 쉰 기간이 있긴 있어요 1년 정도 엄청나게 쉬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간다고 그때 갔는데 거기서도 원래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인터넷이 엄청나게 느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가지고 1년정도 그냥 쉬었죠 1년정도 그냥 쉬고 어... 1년정도 그냥 쉬고 왔더니만 구독자가 좀 늘어나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년동안 쉬었는데 구독자 수가 왜늘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 있었어요 늘어나 있어가지고 어, 개꿀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시작했는데 지금은 구독자 수가 그리 많이 늘진 않아요 그리 많이 늘지... 아휴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여차여차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트위치로 넘어오게 되었죠 트위치는 본진은 아니에요 본진은 아니고 유튜브가 본진이고 어쨌든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시 보기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다시 보기 영상은 전 개인적으로 어 여기에는 안올릴 것 같아요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트위치 자체에는 다시 보기 영상은 안올릴 것 같아요 유튜브에 다 올릴 것 같고 제가 지금 노래를 안 틀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원래 노래를 틀어, 노래도 틀어야 뭐가 조용한 분위기를 조금, 어, 순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웃음> 지금 그게 없어요. 어떤 게 저작권이 안 걸리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단은 그냥 냅두고 있는데, 언젠가, 어, 뭐, 그게 된다면, 아 어, 저작권에 안 걸리는 그런 어 저작권에 안 걸리는 그런 게 있으면 뭐 제가 하겠죠 아 많이 나와요? 아 많이 나오.. 많이 나, 나온다는 나게 다행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채팅창 왜 이러냐? 잠시만요 채팅창이 제가 크기 조절했는데 출처 밖에서 쓰는 법도 있다고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제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는 되게 다 부금을 하나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리 영상에 부금을 쓰긴 하는데 그 요리 영상에 쓰는 부금 유튜브 자체에서 주는 부금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어쨌든 그것도 저 이번에 저작권에 한번 걸렸어요. 이번에 저작권에 한번 걸려가지고 영상을 한 두개인가 삭제를 했는데 어, 어쨌든 어 그래가지고 일단 뭐 한번 찾아보죠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유튜브 아 유튜브 스튜디오를왜 들어가니 야 화면에 금이 왜 가있니 이거 물리적인 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될까 모르겠네 이게 이게 저작권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틀어놓고 있죠 뭐 오, 노래 자체는 좋네요. 어, 아, 편안하다. 와,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네요. 와. 그냥, 멍하게 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되 노래 편안하다. 안 아, 근데 되게 솔직히 트위치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웃음> 트위치 너무 어려워.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방송은 자주 킬것 같긴 한데, 자주 킬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어요. <웃음> 많이 힘들어. <웃음> 너무 힘들어요. 야, 되게, 저 같은 경우엔 게임 자체도 흥미가 없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u s 채팅으로 그냥 계속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 벽보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웃음> 저 그러니까 <웃음> 벽보고 얘기하는 거전 괜찮아요. 은근히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우가오가시절에 그러니까 우가오가시절에 벽보고 얘기하듯이 시청자 없을 때 혼자서 벽보고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가우가 시절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그때는 되게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막 있더라도 우가우가 특징이 있잖아요 우가우가 특징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웃음> 되게 이상한 <웃음> 되게 그때 뭐였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일배충이 와가지고는 뭐그 아 흔히 일배충들이 많이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애들 강태를몇번 시켰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런 1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았어요. 진짜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많이 찾아가지고는 뭔가 내가 뭐나 듣는 말을 해. <웃음> 내가 뭐나 듣는 말을 해가지고, 아 뭐지 저게? 라고 하면 나중에 찾아보면 1배, 1배 달라요. 그래가지고 내 방송이 정신을 보고. 그러니까 대때 당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때 우가우가에서 그때 그랬거든요. 막 1배 일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채팅을 막 쳤어 그때 저는 1배를 안 하니까 당연히 1배를 안 하니까 저는 그게 1배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채팅을 읽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무슨 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1배에 서 많이 쓰는 그런 비속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어? 저게 뭐지? 하고 그때 1배를 안 했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그냥 읽었어요 읽었다가 그때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 방송을 신고한 거예요. 누가 신고한 건지 모르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방송을 지금 일주일에 먹고 막 2주일에 먹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 되게 우가우가해서 방송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가우가해서 방송을 안 하고, 그러고는, 어, 그러고는 지금 제가 유튜브로 옮겼죠. 한 2년 쉬다가. 2년 쉬다가 유튜브로 옮겼는데, 유튜브는 또 요리 영상을 했어요. 요리 영상을 했는데, 처음에 요리 영상이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요리 영상도 굉장히 재밌었고 했는데, 지금은 만년필 영상으로 넘어갔죠. 지금 만년필 영상 뭐 필기고 뭐 쓰는 필기고 막 모은 영상 막 찍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난 저스트 채팅 계속 하고 싶어. 난 저스트 채팅을 전 개인적으로 시청자들이 좀 많이 모이면 저스트 채팅으로 그냥... 제 채팅창만 보면서 놀고 싶거든요. 전게임은 진짜 싫어하는 편이에요. 게임을 정말 싫어하는 편이에요. 게임이 스팀에 꽤 많은 편이거든요. 스팀에 보면, 게임이. 잠시만요. 여기 지금. 프로필을, 프로필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게임이 548기가 된단 말이에요. 548기가 되는데, 게임을 안 해요. <웃음> 게임을 안 해요. 네 소통 방송 재밌어요. 저 소통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소통 방송만 보는 편이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전 소통 방송밖에 안 보고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웃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한두 시간 방송하고 한두 시간 방송하고 지금. 어 나가서 유튜브 영상 올려야될거 지금 영상 올려야될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올려야될 그 이번엔 볼펜에살거란 말이죠 볼펜에 사가지고 리뷰 영상을 하나 아, 리뷰 영상을 하나 찍고 언박싱 영상도 하나 찍을건데 그걸로 할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방송하고 나갈건데 원래 2시간 제가 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4 3분인데 한3분 째인데 지금 할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 벌써 말할 거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개인적인 걸막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뭔말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업타임 몇몇분 짜리냐? 업타임다 되나? 업타임인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안 되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나이트볼 해야 돼. <웃음> 나이트볼 해야 되는데. 나이트 볼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보시 없어요, 네. 이 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 그걸... 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걸 친구가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가리켜... 르쳐 네. 이걸 보스를 어떻게 아, 네. 지금은 아. 지금은 제가 좀 이따 나가야 돼서 힘들 것 같고요. 나 중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매우 기차에증병에 걸려 가지고 지금 이러고 의자에 이러고 앉지 앉 있으면서 그냥 멍때리는 혼자 밥먹 얘기하는 느낌으로 네 이러고 있거든요. 어. 어, 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야, 되게 으어 버리고 있어요. 그냥 좀비마냥. 자이병 위험한 병인 것이에요. 네 맞아요. 솔직히 기상병 매우 위험한데 저는 납방을 사할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 머리 아파. 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솔직히 마감도 많이 밀려 있거든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시다 원래 이렇게, 제가 텐션이 이렇게 높은, 높은, 그러니까 이걸 텐션을 억지로 높이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그러니까 원래 텐션으로 하면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고 그냥 딱 이럴 거야. 그냥 한 딱, 3, 딱, 딱 10초만 보여드릴게요. 원래 텐션대로 딱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자도 없고 다시 로빈이나 네이버 웹툰이나 보니까 딱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텐션을 강제로 높여놓은 거거든요 <웃음>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텐션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대화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 오예! 하면서 막 텐션이 막 높아지는데 사람이 한 네 다섯 명 있어야 한두세명 정도는 있어야 텐션이 우아하면서 높아지는데 이게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떠드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지금 채팅창에 막 써주시긴 하는데 신에 써드려도 제가 그냥 보고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 읽는 거고 하하다 보니까 그냥 따지고 보면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텐션이 그리 안 높아져요 원래는 디스코드로 막 전에는 마비노기 할때딱 그랬거든요 디스코드로 길이도원들이랑 얘기하면서 텐션 되게 높게 이야 하면서 막 놀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지금 혼자잖아요 지금 딱 혼자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채팅창 보면서 그냥 채팅창 보면서 채팅 오는 거 보면서 어 채팅창 오 어, 채팅 온다 하면서 어개꿀제 어,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텐션을 높이는 거예요. 억지로 텐션을 높이는 거라 가지고 그냥 어 지쳐요 솔직히 뭐가 <웃음> <목> 파 <아파>. 뭐가 <웃음> <목> 파 <아파. 웃음> 그래 가지고 아 어쨌든 그래서 억지, 억지로 막 텐션을 높이고 막 하는데 이게 텐션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라빵이라서 텐션을 이렇게 높게 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원래 시청자가 많은 타임이 저녁방이잖아요. 저녁방인데 저녁에는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저녁방을 못 해요, 제가. 저녁방을 진짜 못 해요. 제가 게임 할 때도 겨우겨우 그러니까 한 번씩 마비노기 길드원들이랑 그러니까 디스코드 하면서 게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진짜 겨우겨우 한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하는데 어, 겨우겨우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저녁방, 저녁방을 한다. 그러면 난리나죠. <웃음> 일단, 박면 당하는 건 기본이고. 제 유튜브도 한번 걸렸거든요. 유튜브도 한번 걸려가지고. 유튜브도 한번 걸려가지고. 진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기 미리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쪽팔려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와, 이 쪽팔려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막, 겨우겨우 유튜브니 그러니까 유튜브 제 계정이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계정 한 개를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없애고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켜가지고 겨우겨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겨우겨우 아나 유튜브 접었다라고 말한 게 하나가 있고 아직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 트위치 밑에 보시면 배너에 있는 그 유튜브가 제 지금 하고 몰래 하고 있는 유튜브고 제가 따로 그냥 막구 막 사람들 따로 서버스크랩 하고 하고 하는 게 따로 계정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 만약에 이거 박미아웃까지 나간다.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가 이럴 거예요. 야나 우가우가 할 때도 방송한다고 난리 부리다가 망하지 않았냐? 라고 말할 것 같아요. 1 0 0에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박미아웃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저녁 방송은 절대 안 돼요. 저녁 방송은 제가 나중에 대학 다니고, 제가 나중에 대학 다니고, 어, 저기, 자취를 하게 되면, 자취를 하게 되면 저녁방송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 만약에 그냥 지금 저녁방송을 하라고 한다, 그럼 절대 못하죠. 아, 저희 엄마가 방금 모일 때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웃음> 엄마가 방금 모일 때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거 아닐 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웃음>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목 아프다 아 뭐가 아프네요 네 지금 방송 킨 것도 되게 그냥 어 멍하게 있다가 할거 없다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게임을 하려고 했어요 게임 하려고 스팀을 딱 켰는데 스팀에 게임이 548개란 말이죠 548개인데 제가 하는 게임이 몇 개가 있냐면 아물요아물 가지러 가고 싶은데 귀찮아요 물도 가져오기 귀찮아. 아, 지금 제가 하는 게임이 뭐가 있냐면요. 스카이림 있고, 핵넬 있고, 노보토미하고 있고, 몬스터 헌터 한 번씩 하고요톰글레시 네임보우식스 하고요. 네임보우 하고요. 그다음더 위쳐 하는데 위쳐나 위쳐 네임보우식스. 이거 몬스터 헌터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확인하거든요. 확인하는데 제가 자주는 아닌데 확인하는데 문제는 저것도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하는데, 위쳐 빼고 위쳐는 한 번씩 제가 완전 신심할때 하는 거니까. 위쳐는 빼고, 원스턴터 월드랑, 그다음에, 월드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원스턴터 월드랑 그 다음에 그어 네임보 6시즌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아니면 같은 그러니까 유튜버들끼리 같이 한단 말이죠. 유튜버들끼리 같이 하는데,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하는데. 그 텐션을 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때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이렇게 해요. 그냥 딱 하면, 딱 키보드 잡고, 전딱할 말만 해요. 진짜 딱할 말만 하는데, 왜냐하면 저녁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딱할 말만. 만약에 네임보 식스를 한다 그러면, 야야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야 뒤에, 야 뒤에, 야 뒤에, 뒤에. 목소리도 많이 못 높여요. 목소리도 많이 못 높이고, 야 뒤에. 뒤에 뒤에 있다고 뒤에 뒤에 뒤에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저기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타창가 타창가 타창가 막 이러고 그냥 그렇게 게임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스턴터워드 할 때는 좀 피리만 불거든요 피리만 불어서 아이고 피리 붙니다 하면서 피리만 열심히 불어 제껴주고 그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리만 열심히 불고 막 그러는데 피리만 부부 거리면서 막 하면서 노는데 구경하기 딱 좋거든요. 남들 싸울 때 뒤에서 피리만 열심히 열심히 돌려가면서 부부 거리면서 열심히 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되게 뭐라해요. 야 너는 원헌을 하러 온거리아니에 연주를 하러 온 거냐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는나 팝콘 들어 왔지 이이이거리 하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피리만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러고 게임 방송은 전 그리고 네임보 식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방송에서 한번 켰어요. 한번 켰는데 대 끊겨서 네임보 식스는 포기했어요. 방송에서 하는 거 솔직히 네임보 식스 저는 하고 싶은데 네임보 식스를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데 못 해겠어요. 왜냐면 여기 안 되거든. 요컴 사양이 딸려가지고 여기 트위치 방송에는 같이 켜놓고 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안하거든요 못해요 못 못해가지고 레인보우 시즌 몬스터 헌터 월드를한 번도 안 켜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몬스터 헌터 월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몬헌은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 있고 솔풀 해야 돼가지고 솔풀 같은 경우는 제가 뭐지? 되게 기초 몬스터도 못 잡을만큼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몬헌은 지금 못킬것 같아요 몬헌은 지금 못킬것 같고 그래서 지금 노가리나 깐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 아..돼지겄다 지금 모니터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세워두고 있으니까 개더워요 진짜 겁나 더워 야..이렇게 더울 줄 몰랐다 모니터가 발열 왜 이리 심하냐? 발열이 너무 많이 심한데요 이거 모니, 모니터가 이게 오래된거다보니까 모니터도 새로 하나 사든가 해야겠다 돈 벌면 아... 지금 제가 어쨌든 막 하다가 지금 노가리 계속 까고 있는데 어뭘 해야되나 모르겠다 여러분 체킹좀 찾으세요 <웃음> 제가 지금 할말이 다 떨어졌어요 타이와이다 떨어졌는데 아 제가 어쨌든 아 채팅 채팅 아 진짜 죽겠다 머리야 될지 모르겠어 잠 잠시만요 저안 되겠다 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만 잠깐만 음료수 좀 가지고 올게요. 음료수 가져오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지금 뭘 해야 뭘뭘 웃는 게 뭐냐면 음료수 따라오는 거 귀찮아가지고 음료수 따라오는 거 정말 귀찮아가지고 음료수 통째로 들고 왔어요 음료수 통째로 들고 왔어요 그냥 와 맛있다 아목 아파 세팅 아휴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귀찮아요 귀찮아요 음료수 따라오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료수 따라오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음료수 통째로 들고 왔거든요 지금 <웃음> 아마 이거 엄마가 면 뭐라 할 텐데 입 대고 마신다고 뭐라 할 텐데 몰라요 지금 엄마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웃음> 아, 내가 뭐썰풀게 없어요 솔직히 제가 군대도 안 다녀왔고 군대는 면제 당이거든요 군대 면제 당이가지고 위장에 앉아가지고 면제 당이가지고 군대 썰도 풀게 없어요 솔직히 군대 썰이라도 풀고 싶은데 솔직히 남자들이라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썰풀게 진짜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연애 썰, 군대 썰 이런 거 풀어야 되는데 전 연애 경험도 없거든요 연애 경험이 있긴 있는데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애 경험이 엄청 버라이어티에요 엄청 버라이어티해서 그건 나중에 후일에 후일날 호일 잡고 제가 여자친구 두 명을 사귀었거든요. 두명 사귀었는데 그건 날 잡고 그날 잡고 한번 풀어야지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 잡고 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과제빵을 다니거든요. 제과제빵을 하거든요. 제가 제 방을 다니거든요. 제가 제 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을 해서 그 후에 <웃음> 어, 아, 지금 풀어주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요. 이거는 1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야. 지금 1시간째인데, 이거는 1시간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4시에, 시쯤에 방송을 할 거란 말이죠. 그니까, 러 지금이 딱 3시 6분인데, 제가 4시쯤에 방송할 건데, 1시간 만에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1시간 만에 끝낼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절대 못 풀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돈 발라. 아 그거 있다 썰중에서 다이어트 하는 썰이 있거든요 제 위장을 망가뜨린 주원인 제가 다이어트를 할때 중학교 2학년 때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때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그때 다이어트를 진짜 무리하게 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 오늘 썰다풀것 같다 잘못하면 야. <웃음> 오늘 잘못하면 썰다풀것 같다 이게 첫방인 첫 일차일차 2일, 따지고 보면 테스트, 방송 빼고 하면 이게 첫 방인데 썰다 풀면 나 미천 다 절로 하면 할거 없는데 아 물론 그래도 썰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뭐 어쨌든 썰을 풀자면 그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키가 167뭐160어 165? 뭐, 이 정도 됐어요. 165? 167?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 키가 한, 167? 165? 이뭐 정도 됐는데, 그 키에, 몸무게가 67kg 였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불뚝 나오고, 막, 그럴 시기였, 그럴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한참 이제 막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달 동안 20kg를 뺐어요. 20kg를 어떻게 뺐냐. <웃음> 한달 동안 진짜 어떻게 살았냐면 집 밖에 안 나갔어요, 그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였는데 집 밖에 안 나가고. 진짜 오로지 먹은 거라고는 물, 닭가슴살, 한캔 그. 동원인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한 캔짜리 그게 500g 짜리 있어요 500g인가 350g 짜리인가 어쨌든 그 닭한살이 있어요 그거를 한개한캔 먹고 그다음에 오렌지 한개 그거를 매일 그렇게 한 끼만 먹었어요 그렇게 매일 한 끼만 먹고 다섯 시간 운동을 했어요 다섯 시간 운동을 해서 한 달만에 20kg 뺐어요 한 달만에 20kg 뺐는데 그한 달만에 20kg 뺀게 진짜 부작용이 엄청났어요 부작용이 얼마나 심했냐면 와.. 부작용이 거의 뭐.. 미쳤죠 부작용이 얼마나 미쳤냐면 막 와.. 그때 부작용이 거의 뭐.. 미쳤죠 그냥 빈혈, 절압 저혈당 오고 뭐.. 말도, 말도 못하죠 그때 말도 못하죠 지금도 빈혈, 저혈압, 저혈당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가가지고 막한 번씩 지금도 막 어지럽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살도 조금 더 찌고 키도 좀 크고 해가지고 지금은 딱 괜찮은 상태예요 지금딱 괜찮은 상태인데 그때좀 심각했죠 그때 뭐 사진을 보여드릴 순 없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 어 그때 당시에는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많이 살이 빠져있었어요 그때 47kg까지 뺐거든요 4 7 4 6뭐이정도까지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뺐죠 하나뭐썰 풀게 뭐더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근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년 중인데 대학 엄청나 원래는 되게 꼬 a 쳐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갑 꼬 w 쳐는 아닌데 d that I w a 그런 o l d that I w 그 s told that I was told that 을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어, 이번에 군대 문제도 해결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뭐, 자, 그러면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서 뭐, 외국으로 나가는 쪽을 어떻게 하죠? 원래 제가 외국 나갈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편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구나. 해가지고, 저거 왜 울리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에, 가, 대학에 가려고 2차 수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2차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2차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 지금 계획대로라면 뭐 11월 6일 날 2차 수시를 넣어야 되긴 하는데 일단 기다려봐야죠. 기다려보고... 어쨌든 뭐 지금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 허리가 너무 아픈 것이 와요. 아. 아. 할말 없어. 근데 네. 2 0 k g 빼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죽 죽기 전까지 갈 뻔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진 않고 뭐. 그냥 뭐아 진짜 더 빼면 죽겠다 싶을 정도 뺐어요. 딱그 정도로 뺐어요. 딱그 정도로 뺐어요. 딱그 정도. 그래가지고 어안 죽었죠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어, 그래서 괜찮 나름 괜찮은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으, 으, 길게 할게 없네요. 뭐, 그래가지고. 어... 남녀석 한 번만 더 마시고. <목소리> 제가 원래는 저희거 이 그림 이거 있잖아요. 지금 채팅 그림 이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어뭐제 지금 프로필 사진이랑 그림이랑 다르잖아요. 원래 제 자키가 이거였어요. 원래 제 자키가 이거였는데 원래 제 자키가 이거였는데 이걸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자키를 완전히 싹갈아버렸죠 자 완전 싹갈아엎 버려가지고 원래 그 그림으로 채팅창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그림은 제가 그린 게아니어가지고그가지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 돈을 드리고 상업적 용도로 쓴다고 지금 그걸 한 상태여가지고 그림이 제 거란 말이죠 일단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다시 그거 하려면 어 결국은 원작자분한테 다시 또 돈을 드리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웃음> 결론적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수익이랑 그 다음에 이런저런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야 되긴 하는데 언젠가 바뀔 거예요 저이 치킨샵 화면이 언젠가 바뀔 거긴 한데 근데 뭐 나는 귀엽지 않나요? 좀 나는 귀엽다 생각하고 그린 거긴 한데 뭐 발그림이긴 해도 나는 귀엽다 생각하고 그린 건데 뭐 모르겠어요 다른, 다른 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 그래가지고 뭐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거를 아이고 방송 힘들다 아개 힘들어 뭐 지금 계속 저도 뭘 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방송 하는 게한것 같지 않다 게안요뭐 그냥 그냥 뭐어 한다? 게임이나 낄까? 아, 근데 게임 할 것도 없는데. 뭐 헌칠까? 게임은 되게 많거든요. 게임은 되게 많아가지고. 할건 많아요. 방송장에서 할건 많은데. 데드셀? 어, 데드셀이고 방송용은 좋긴 하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럼 이 때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에도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